라는 기입은 네. 어, 첫 번째. 첫 번째 기입. 일단 은 네. 여기서 어, 진짜 이 네. 여기 음.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 뭐냐? 세리이 여기 y 주요을 내가, 영이인데, 네. 똑같으니까, 네. 이, 용 인데, 이, 보면 똑같 으니까, 이, 용 이라는 거 죠？그러면은 네. 그러면은 그 다음 에가 네. 내가 응. 세5고0 내가 4 0고 원, 내가 400 원, 내가 이0 0 원, 내가 400 원, 내가 4 0다가전체다가4가세0 0 원, 아